안되겠 네, <웃음> 안 그래도 작품도 없는 데. 안 그래도 작품. 도그러니까 네. 네. 네. 네. 네. 안되겠 네. 고맙 네. 니다 네. 네. 네 그래도 시간되면 보고하면 좋은데 우리 재영이가 뭐어떻 할지 모르겠네. <웃음> 음. 그러니 토요일로 못가요